네, 제 9회 TTA 탑테너워즈에서 대한민국 1위 아티스트의 상을 주셨습니다. 자, TTA에서 벌써 8회 연속으로 큰 상을 받게 돼서 매우 특별한 감동이 느껴집니다. 네, 저는 지난해 가을부터 월드투어로 전세계 다니티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. 가는 곳마다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매번 감격스럽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. 자, 모든 것은 우리나라 다니티 여러분께서 주신 이 상이 그 원동력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소중한 트로피 같습니다. 항상 도전하고 꿈을 잃지 않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